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일을 가져왔어요 다 베리베리 그래서 오늘 이름하야 베리베리 먹방! 오늘은 베리를 가져온 이유가 이렇게 이제 식단 관리할 때 베리들은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딸기 예쁘죠? 산딸기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 탐스럽죠? 뭐부터 먹지? 제 생각에는 너무 처음부터 달달한 걸 먹으면 약간 다른 애들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딸기를 좀 먹다가 그 다음에 체리를 좀 먹고 블루베리 먹고 딸기를 먹고, 딸기가 제일 달것 같거든요? 산딸기부터 핫! 하... 산딸기! 음! 산딸기를 이렇게 하나씩 먹어도, 음! 하나씩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개씩 먹어도 맛있고 이거 제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먹다 보면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이 들어가는데? 음~~ 이게 막 꼬독꼬독 톡톡톡 이렇게 터지는 그런 식감도 좋지만 살짝 조금 달달하면서도 조금 새콤한 그런 맛이에요 막 엄청 달거나진 하 않지만 엄청 시거나 하지도 않고 딱 조금 달면서 조금 시고 딱 맛있는 맛 새콤달콤맛 맛있다 이거 별로 많이 안가져왔구나 음 이렇게 좋은 산딸기도 사먹을 수 있는 시대 시대네요 아우 맛있어 요거 막 꿀에다가 절여먹어도 짱 맛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꿀 먹지 않겠어 체리 산떼기 먹다가 체리 먹으니까 체리가 조금 더 비타민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입에 넣자마자, 와, 비타민! <웃음> 산떼기보다 얘가 조금 더 새콤한 그런 맛이 있는데 먹자마자 비타민 샤라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응. 음, 비타민 천지네. 이거 다 비타민 천지지만. 음! 약간 앵두 맛이랑 비슷해요 그쵸 체리는 이게 제가 어릴 때 앵두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앵두의 거대한 버전이랄까 음, 맛있네 오귀여워 엄청 예쁘게 생긴 체리 뭔가 가짜 같아요 얼핏 보면 미니 사과 같이 생겨가지고 맛있다. 그럼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음, 블루베리는 거의 신맛이 없이 좀 약간 심심한 단맛이요. 에 심심한 단맛 엄청 달지도 않고 약간 조금 심심한 단맛? 근데 씨지는 않아요 블루베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무슨 국내 어디 블루베리인데 큰 블루베리예요 좀큰거 블루베리 음 건강해지는 맛이다 근데 블루베리는 몸에 그렇게 좋은데 맛도 있어 제가 이거를 우리 편집자들 왔을 때 주니까 포도인 줄 알았대요 커가지고 크기가 커서 이거 블루베리야 니까 그러니까 포도 아니었어요? <웃음> 딸기 아, 예쁘게 생겼네 역시, 베리 중에서는 딸기가, 값 중에 값. 딸기가 역시나 제일 맛있네. 짱! 맛있네. 딸기꼭지도 사실 쉽게 뗄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칼로 자르면 더 많이 잘린단 말이죠? 음. 왜 이렇게 달아? 엄청 달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음. 여기 애들 중에서 가장 물기를 좀 머금고 있으면서도 여기 중에서 제일 좀 달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딸기의 묘미는 여기 콕콕 박힌 로시안, 요, 요 콕콕 박힌 딸기 씨가 팡팡 터지는 과즙 안에서 톡톡톡톡 이렇게 씹히잖아요. 그게 묘미인데 그거의 극한 버전이지 수분은 없지만 톡톡. 터지는 맛의 식감이 최고인게 산딸기 각각의 매력이 있다는 음 부드러워서 일단 입에 넣기는 힘들지만 일단 입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치아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뭔가 혀와 입천장으로 슥 누르면 슥 무너져 내리네요 내 입에서 항복입니다! 약간 이런식으로 엄청 부드러워 살살, 살살 녹아 살살 딸기가 그냥 녹는데요? 이번에는 안 씹고 이렇게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슥 하니까 생딸기 주스가 목에서 꿀꺽 꿀꺼. 한 세모금 나왔어요. 생딸기 주스가. 군사력이 약하네요. <웃음> 그대로 입안에서 주스가 돼버리네. 음. 베리랑 산딸기랑 같이. 짠. 베리랑 먹으니까 베리가 산떼기 맛에 묻혀버리네요 내가 산떼기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응, 어, 베리맛이 묻혔어 톡톡톡 음. 이걸 이, 어, 어느 순서로 먹으면 좋을까요? 베리들이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리고 칼로리적으로도 사실 블루베리는 조금 더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칼로리가 되게 낮아데 딸기도 되게 좋거든요 약한 낯부터 음...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을게요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음... 지금 제일 아껴 먹고 싶은 거를 천천히 먹어야지 어? 체리를 다시 먹으니까 체리가 또 엄청 맛있네요 블루베이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세개 중에서는 맛이 가장 약한 맛? 단맛도 좀 약하고 새콤한 맛도 좀 약하고 그래서 매력도가 이제 얘는 꼭꼭꼭 씹히는 이 이런 씨이 풍부한 과즙 새콤달콤의 결정체 이세 개는 다 자기만의 장점인데 블루베리는 약간 어정쩡했어요 약간 매력도가 조금 낮달까? 몸에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약간 그렇게 새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톡톡 씹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모든 게 이제 다 보통 수준인 상태 그래서 블루베리를 제일 먼저 처치를 했어요 요 중에서라면은 음 딸기랑 체리각이다 아니 체리가 되게 괜찮아요 사실 산딸기가 이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일단 딸기를 하나 먼저 보고 하나 더 먹어보고 안 씹어도 넘어가요. 그냥 녹아. 그렇다면, 체리. 음 이제 마지막인데 오 얘는 진짜 부드럽고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얘는 새콤달콤한 게 아주 매력이 엄청 좋네요 제가 지금 딱 선택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없어 아나뭐 하나 더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에 왜냐하면 딸기는 달달하고 막 그런데 약간 먹다 보면 조금 물려요 만약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딸기를 먹고 싶진 않은데 어? 체리는 하나 더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체리가 1등! 마지막 체리를 빠바바밤 빰밤 빠밤 빠바바밤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인사하는 거야 마지막 음.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웃음> 과일 하나로 저렇게 신난 사람 처음 봐요 <웃음> 아 그래요? 제가 식당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맛에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음식을 간을 안하고 먹으니까 자체에 달고, 시고, 짜고, 맵고 약간 이런 맛들을 예민해져서 가장 정확하게 혀의 모든 세포가 살아있을 때 비교를 한 거예요 베리베리 먹방 중에서는 1등은 바로 체리짱